제가 올리브영 추천템으로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까지 같이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스킨케어 제품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요거 클리오 신상 팔레트 어제 구매해왔는데 요 제품도 같이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오늘 또 피부가 뒤집어져가지고 스킨팩을 먼저 해줄게요. 더랩 바이 블랑드 그린 필라보노이드 2 5 패드 안에 굉장히 말랑말랑한 그런 집게가 들어있어요. 제가 진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에센스가 살짝 찰랑하게 남아있고 한 장씩 떼내서 사용을 해줄게요. 엄청 얇게 착 밀착이 되거든요. 제가 사용해본 패드 중에 가장 얇은 패드 같아요. 굉장히 얇아서 착 밀착이 잘 되고 이렇게 움직여도 잘 붙어있어요. 이렇게 얼굴이 다 비칠 정도로 굉장히 얇은 패드인데 이게 또 3중 레이어 구조로 돼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얇은데도 잘 마르지 않더라고요. 저는 얘가 너무 얇으니까 다른 패드 보다 보다 빨리 마를 줄 알았는데 패드팩을 사용을 해줬을 때 촉촉함이 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장은 이렇게 뜯어내서 이렇게 턱이랑 코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나이트 케어 할 때는 대부분 거의 자주 붙여주는 편이고 오늘은 제가 피부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붙여서 기다려줄게요. 한 10분 정도 있으면 딱 얼굴에 열감도 잘 내려가고 진정의 효과를 많이 보는 느낌? 진짜 밀착이 되게 잘 돼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 집뽀메가 똥을 싸고 나서 똥을 밟은 거예요 그 밟은 발로 돌아다녀가지고 바닥에 똥이 막 곳곳에 묻어있고 그래서 아침부터 열심히 바닥을 닦고 그리고 저희 집 강아지도 바로 목욕을 시키고 왔는데 제가 좀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게 있어가지고 특히 동물털에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씻기고 났더니 얼굴이 뒤집어졌어요 목욕한 거 보여드릴게요 으 음, 너무 귀엽죠? 뽀송뽀송 어쨌든 이렇게 토너팩을 다 해줬습니다 이제 떼내어줄게요 피부가 엄청 시원해져 있어요. 화장 전에 이렇게 팩을 해주면 얼굴에 열감도 잘 내려가고 그래서 화장도 더잘 먹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겹쳐가지고 얼굴을 한 번씩 더 닦아줍니다. 이렇게 닦아주고 가볍게 흡수를 시켜줍니다.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저 이 제품은 제가 유튜브 하기 전부터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었고 또 영상에서도 꽤나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이렇게 사용하기 편한 미스트 타입 토너입니다. 엄청 촉촉함이 많이 느껴지고 딱 뿌렸을 때 어성초 향이 느껴지는데 제가 제일 먼저 접해본 어성초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도 굉장히 진정에 효과가 많고 또 이렇게 울긋불긋 뒤집어졌을 때 화장솜에 묻혀서 토너팩으로 활용을 해줘도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제가 사용해본 미스트 타입 중에서는 가장 안개 분사가 잘 되는 그런 타입이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평소에 두번에서 많게는 세번 정도 레이어링을 해줍니다. 어성초 성분이 잘 맞으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잘 맞을 거예요. 이 제품도 얼굴에 붉은기를 많이 가라앉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저처럼 이렇게 예민하게 자주 뒤집어지는 피부에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공병도 들고 왔습니다. 공병이 두 개나 있어요. 사실 그전에부터쓴 거를 따지면 더 많지만 저희 집에 지금 이렇게 공병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2세대인가? 또 바뀐 거였는데 저는 유리용기 때부터 사용을 했거든요.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기존거,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거 제가 이렇게 공병까지 볼 정도로 애정하는 그런 토너인데 이번에 올리브영에 드디어 헤이네이처가 입점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집 근처 올영에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 테스트를 해보거나 구매를 할 때도 훨씬 더 쉽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올영 입점 기념으로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한 요 어성초 스테 10% 할인된 22,500원에 할인을 하고 또 어성초 워터크림은 20%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헤이네이처 제품을 잘 사용하셨거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9월 한달 동안 할인하고 있으니 구매하실 거면 9월 안에 할인할 때꼭 구매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거 한번더 뿌려줄게요. 이렇게 3스킨 정도 해주면 킵만 발라도 이렇게 쫀쫀하게 이렇게 케어를 할수 있습니다. 바이오일보 판테놀 식품 카블레미쉬 앰프리 올령세일 때 구매해서 계속 사용중인데 무난무난하게 잘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점성이 있는 흘러내리는 제형인데 이렇게 흡수를 다 시켜주고 나면은 피부가 쫀쫀하게 수분이 차오르는 느낌? 제가 낮에 지금 해가 너무 좋아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자꾸 구름이 왔다 갔다 거려가지고 화면 색감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할것 같은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앰플 바르고 나면은 진짜 이렇게 쫀쫀 쫀탱쫀탱 이런 느낌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제품인데 와인 프롬 머그워트 에센스 100% 쑥 추출물이 들어있어가지고 되게 피부 진정에 효과를 많이 주는 그런 에센스예요 살짝 꾹 눌러가지고 흡수를 시켜줄게요 목에도 남은 양을 발라줍니다. 진짜 건조해서 미칠 것 같았었는데 쫀쫀하게 스킨케어를 해줬어요. 그리고 붉은기가 진짜 많이 가라앉았죠? 더레바이블랑두요 패드랑 요 어성초 스킨이랑 이렇게 두 개가 진짜 붉은기 완화에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스킨케어는 간단하게 끝을 내줬고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스튜디오 제땅뜨 픽싱 커버 쿠션 2호 아이보리 요 쿠션은 제가 두 통을 쓰고 또한통더 써가지고 리필까지 하면은 지금 세 통째 사용 중인 쿠션이에요. 이또 올영에 판매를 하고 있는 쿠션인데 피부 표현이 엄청 예쁘게 되고 이게 픽싱 커버 쿠션이다 보니까 커버력도 꽤 좋은 편이어가지고 약간 여행 가거나 할때 파데 챙기기 좀 그렇잖아요. 여행 가거나 할 때는 무조건 거의 이 쿠션 챙기고 제가 이 제품 다른 거 글로우도 써봤는데 글로우보다는 저는 이 픽싱 커버 이게 더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리필도 여러 개 쟁여놓고 계속 계속 사용 중인 쿠션이에요. 밀착력도 되게 좋기 때문에 요즘 같은 마스크식으 에도 사용하기도 괜찮고 이렇게 여러 번 두드려서 더 밀착력이 높아지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컨실러 루나 컨실러 이 제품도 진짜 올령에서 1위도 몇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촉촉하게 발리고 커버력도 그냥 괜찮은 편이어서 요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피부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자꾸 뒤집어져가지고 미칠 것 같아. 제가 또챙리하기 전이어가지고 지금 피부가 여기 주변이 진짜 난리네 난리난리 코드 글로우 컬러 레스 이즈 모어 오일컷 슈퍼 HD 파우더 요거는 코드 파우더인데 이렇게 뚜껑에다가 살짝 덜어서 사용해줄게요 얘도 굉장히 입자가 고와가지고 가볍게 파우더링 할때 좋더라고요 불필요한 유분만 살짝 잡아줬어요 그리고 눈썹은 요거 올형 어플 검색하면 은 브로우는 얘가 제일 먼저 뜰 정도로 진짜 완전 스테디셀러인데 그냥 이렇게 쓱쓱 그려주기 편한 그런 브로우 같아요. 이렇게 미선부터 따서 이렇게 눈썹 그려줍니다. 여러분 화면이 또 너무 밝죠? 진짜 햇빛이 장난이 아니야. 화면 색감 잡기가 차라리 해지고 밤에 영상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눈썹 그려주고 브로우 가라로 눈썹 택을 맞춰줄게요. 이렇게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컬러 이 제품 올영에서 테스트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잘 사용 중이거든요. 콧볼부터 잡아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색깔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진짜 그림자 쉐딩이라는 명칭에 잘 맞는 것 같아요. 딱 필요한 곳에 이렇게 음영 주기가 너무 좋은 컬러여서 아직 쉐딩을 정착 못하고 계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 입술 밑에도 인중에도 이렇게 음영을 주고 그리고 진한 컬러랑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명도를 조절해주기 좋아가지고 이걸로 애교살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입꼬리도 살짝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첫 번째 컬러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영이 들어오게끔 그리고 진한 컬러로 좀더 선명하게 음영 넣어줄게요. 이거는 어제 구매해온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전용 놀 피크닉 컬러예요. 이거는 영상에서 같이 쓰려고 아직 개봉도 안한 제품입니다. 짜잔! 너무 예쁘죠? 이거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구매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제 올령가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걸 방금 처음 뜯어가지고 색조합을 예쁘게 잘할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한번 같이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드라이 스카이 얘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이번에 클리오 신상 팔레트가 되게 질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훈련 가서 테스트해보니까 확실히 밀착력이 엄청 좋아진 느낌? 그 기존에 있던 프로 아이 팔레트보다 훨씬 가루 날림도 덜하고 이렇게 은은한 그런 뮤트한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좀 유행하는 그런 느낌으로 예쁘게 잘핀것 같아요. 네, 이브닝 선 색감을 좀더 넣어줄게요. 이 컬러 이쁘다눈 밑에도 같은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 컬러 너무 예쁘다 은은한 펄이 있어가지고 더 예쁜 것 같아요. 모브 시너리 컬러. 좀더 진하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여기 맨 끝에 좀 진한 갈색깔. 근데 뭔가 엄청 진한 그런 아이라인 풀어줄 만한 컬러가 없어가지고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눈밑 트임도 같이 해주고 애교살 그림자도 한번더 여러분 그수봐 보세요? 스트리도먼 파이터? 유튜브에 짤막짤막하게 올라오는 것만 보고 있는데 그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풀버전 보고 싶어서 티빙을 끊어야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시는 분들 다 너무 멋있고 춤도 너무 잘 추시고 너무 예뻐 그래서 요즘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펄 이렇게 애교살에 살짝만 아 그리고 노제님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진짜 고양이상 정석처럼 생겼는데 뭔가 귀엽고 너무 예뻐 그리고 첫 번째 컬러로 애교살에 조금만 더이 팔레트 안에 있는 걸로 블러셔도 해주고 싶은데 여기 처음 베이스로 깔아줬던 이 컬러 이게 진짜 은근한 색이어가지고 블러셔로 한번 해볼게요. 약간 타로 밀크티 색깔. 이렇게 코에도 색감 맞춰주기. 이게 블러셔로는 살짝 좀 탁한 느낌이 없지 않있긴 한데 눈이랑 맞춰주니까 느낌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뷰러를 집어줄게요. 오늘 느낌에이 갈색 마스카라도 이쁠 것 같아서 스드 컬픽스 마스카라 브라운 컬러 이게 되게 얇게 발리면서 뭔가 픽스가 딱잘 돼서 마스크 쓰고 있으면 속눈썹 더 빨리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 은 굉장히 오래 컬링이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기존 컬픽스랑 잘안 맞으셨던 분들한테도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오늘은 약간 언더 속눈썹을 신경 써가지고 발라줄게. 요그 넷플릭스로 송강님이랑 한소희님 나온 알고 있지만 정주행 했는데 진짜 둘이 얼굴 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보는 내내 눈이 즐거웠어요. 저는 그 알고 있지만 웹툰도 봤었는데 저 웹툰이랑 싱크율도 비슷하고 근데 엔딩은 다르게 끝나더라고요. 어쨌든 재밌게 봤습니다. 아이라인은 요거. 클리어. 이거 진짜 좋은데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부드럽게 그려지고 진짜 끊김없이 그려져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 라인은 그냥 눈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쿨쿨한 팔레트를 쳐다도 안 봤었는데 요새는 취향이 쿨쿨한 느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도 제가 지금 좀 핑크 계열이어가지고 웜한 느낌보다 그런 느낌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 브라운 컬러가 되게 소프트한 브라운 컬러여가지고 너무 막 라인 진한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언더에 살짝 허전해 보여서 오랜만에 이 페이크 래시. 줘줄게. 이맨 끝에 컬러랑 이 옆에 컬러. 여기 좀더 라인 풀어주고 언더 트임을 더 줄게요. 점도 찍어줄게요. 눈 앞머리에 살짝 찍어줄게요. 그리고 립은 이 에뛰드 픽싱 틴트 진저밀크티 컬러 저번 영상에서 다른 컬러 보여드렸었는데 이 진저밀크티도 구매를 했거든요 얘로 일단은 얇게 깔아줄게요 입술 라인 위주로 겉부분 위주로 이렇게 발라주고 픽싱 틴트 미드나잇 모브 컬러 이 컬러도 제가 추가로 구매를 했는데 이 컬러도 이쁘더라고요 얘를 가은 데다가 요 미드나잇 모브 컬러 이렇게 살짝 묻혀서 앞볼에도 살짝만 볼터치로 해줄게. 요 스틸라 요거 스틱 글리터 키튼 컬러인데 살짝 이렇게 하이라이터로 사용을 해주려고요. 이렇게 코 위쪽에 해주고 코콧에도할 하이라이터 제품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뭉침도 적기도 하고 좀더 자연스럽긴 한데 저는 이렇게 좀 화려한 그런 하이라이터가 좋아서 오늘 예로 해줄게요. 이렇게 이슬선에도 이렇게 언더 점막에도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머리 반묶음 하고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오늘 이 클리오 팔레트 처음 사용해봤는데 이렇게 살짝 은근한 모브 느낌으로 쿨한 가을 가을한 메이크업이 완성돼가지고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피부도 오늘 스킨 케어를 잘 해줘서 그런지 그렇게잘 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사용한 올리브영 추천템들 꼭한 번씩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